오늘은 밥 짓는 방법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취사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지 거창하게 무슨 밥에 대한 생각까지 하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찬 요리는 잘하는 집은 보았어도 밥을 잘하는 집은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밥에 대한 영상을 한번 남겨 보았는데요 그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밥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밥을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하기 전에 자신이 몇 인분의 밥을 해야 하는지 일단 정해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그릇에 완성된 밥은 200g 기준을 잡습니다 2인분이면 400g 4인분이면 800g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밥하는데까지 저울이 필요하냐고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저울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밥의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남는 밥도 생기지 않고 경제적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밥하는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밥하는 공식은 생살의 무게 곱하기 2.5 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2인분에 해당하는 400g의 밥을 하기 위해서는 160g 이라는 생살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밥두공기 분량 160g의 쌀을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쌀을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씻는 방법은 첫번째와 두번째 물은 재빨리 버린 후에 쌀을 가볍게 마찰시켜 두번정도 깨끗하게 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쌀을 너무 씻게 되면 여기 있는 전분이 너무 많이 빠져서 퍼석퍼석한 밥이 되고 맙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렇게 씻었을때 너무 투명한 물이 되면 안되거든요 약간의 전분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씻은 살을 다시 저울에 달아보면 여기서 살의 공식을 대입해보면 400g에 맞추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밥하는 물의 경우 따뜻한 물보다는 찬물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로 하게 되면 쌀의 표면에만 너무 불게 되기 때문에 밥을 했을 때 외형적으로 뭉그러지는 경향이 있으니 꼭 찬물에 1시간 정도 불리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밥을 하겠습니다 밥하는 순서는 강불에 올린 후 끓으면 약불에 10분 그리고 뜸을 10분 정도 들이면 되겠습니다 Thank you 저가 먹어보니까 이게 쌀알 하나 하나가 어느간좀 약간 살아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의 흡수율도 지금 딱 적당하고 뭐 꼬들한 식감, 뭐 찰진 느낌 그런 거 없이 딱 정확하게 표준 정도의 그 밥알 식감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약간 더 꼬슬하게 조금 하고 싶다면 물을 한 2.4배 정도 그리고 약간 질기하고 싶다 한 2.6배 정도 이렇게 물량을 좀 조절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2.5배 같으면 진짜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맛인데 어 사실 이렇게 약간 뭐 비빔밥이나 이런거는 물을 약간 줄여도 될것 같습니다. 한 2.4배 정도 근데 나중에 또 이게 식으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밥알이 진짜 다 살아있고 아주 맛있는 밥이 되었습니다. 지금 찰기도 적당히 있는 편이거든요 밥을 이렇게 할때 잘못하면 찰기가 없이 약간 푸석푸석하게 나옵니다 오늘은 냄비밥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해보시면 지금까지 <웃음> 경험하지 못한 밥맛이라 자부합니다 다음에는 압력솥으로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취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혹시라도 이렇게 쌀을 따로 씻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그때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생쌀의 무게를 정확히 다시야 됩니다. 생쌀의 무게를 몇 그람 정도, 몇 인분 정도 할, 할 건지 그거를 정한 후에 생쌀의 무게를 다시고 쌀을 다시 한번 씻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냄비에 이 냄비를 놓으시고 어 씻은 쌀을 일단은... 이 안에 다 부어집니다 그리고 물량을 이렇게 맞추면 어 내가 원하는 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조금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